안녕하세요. 벼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대구 성암다육농원에 정말 묵은 등이 창들. 너무 묵어 있어서 자구가 한몸 군생으로 자구가 다을 달려있답니다. 아마 이런 창들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더 반짝반짝 빛났을 텐데 요즘 송화가루가 많이 묻어있어서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멋지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? 음 여기도 아 자국아 예쁘다 가격이 없어서 얼마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한몸군생으로 세상에도 한몸 군생이에요. 아, 한 화면에 다 담을 수도 없네. 한몸 군생. 자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자구가 일곱 개나 달렸어요. 아니 한번 보세요. 길게 뻗어나가는. 군생 줄기가 보이죠 묵은둥이 줄기 와 정말 대단하다 예쁜 창들 보시려면 여기로 오세요 이름도 몰라요 가격도 몰라요 따글 따글 따글 따글 따글.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 보셨어요? 아 한몸 군생인데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아이들 보셨나요? 아마 보시기 어려울걸요? 嗯吃饭 아니야, 얘는 이름이 누구? 이름이 뭘까? 너 이름이 뭐니? 빙고 에스피래요. 어떻게 이렇게 한몸군 생으로? 한번 보세요, 가운데. Yeah. 한몸공생아이들 스타보스금 상처라 야구가 삐죽삐죽삐죽 전부 솟아나왔네 <웃음> 이야 이 아이들은 네 개를 꽃이 피었는 네 아이들을 이야, 모주로 시를 받으려고 이렇게 묶어 놓았답니다. 예 하나이. 좋아이 새아이 I... I... 지금까지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.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.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